슝, 음, 슝. 천천히 숨을 마시고 천천히 숨을 내쉽니다. 관심이라는 건 오감이 움직여서 거기에 집중하게 되고 그것이 삶에 있어서 의미와 가치를 갖게 되는 그런 부분이 아닐까 합니다. 어디에 관심을 두고 있는가? 어디에 집중하고 있는가? 그것은 내 삶이 어디를 향해 가고 있는가와 직접 연결되는 부분이기도 합니다. 천천히 숨을 마시고 고요하게 숨을 내쉬면서 내가 갖고 있는 이 관심이 내 삶을 괴롭게 하는지 내 삶을 풍요롭게 하는지 잘 점검해 보셨으면 합니다.